황금빛 내 인생 선수와 이태환이 달달한 주말극 로맨스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지난 14일 오후 방송된 KBS 2 t 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서지수가 선우혁과 서지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드디어 쌍방향 로맨스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오랜 짝사랑 상대인 혁을 애써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급기야 동생 서지호를 남자친구인 척하려다 들키고 만다. 하지만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됐다. 극 초반부터 선우혁을 짝사랑하며 가슴앓이했던 지수 역의 배우 서은수는 다양한 감정 연기를 선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애정 전선의 금물살로 핑크빛 기류를 이어가며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림을 잘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정리하고자. 선을 그으며 냉정하고 시크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더해 짝사랑 상대는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때론 순진무구한 허당 모습으로 때론 짠내와 사이다를 넘나들며 다양한 면모로 이제는 로코기의 색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KBS ETV 주말드라마 전작들 속에서도 풋풋한 청춘 커플들은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아이가 다섯 에 성훈과 신혜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현우, 이세영, 아버지가 이상해 이준, 정소민이 있었다면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이태환 선수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이 위암이라고 확신했던 서태수가 사실은 상상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한 번의 충격을 더했다. 암이 아니라 다행인 점과 더불어 가족들과의 갈등의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